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전문가 되기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, 저는 현재 보안 프로젝트에서 부대표로 있는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어, 목차는 이렇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음, 정보보안 전문가랑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음, 화두를 던진 다음 어,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음, 여러분들이 어,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음, 보안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,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, 혹은 취직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이, 때문에 뭐 어떠한 회사들이 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회사들 그러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설명드릴 거예요. 그래서 이 강의를 사실 제가 만드는 목적은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그 4년제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어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나는 그냥 정보보완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딱히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그냥 학부, 세, 학부 내내 이제 컴퓨터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보안이라는 거를 화두를 가지고 그 보안의 기술을 막, 막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후회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채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이란 관련된 기술을 하기 시작한 게한 3학년 때부터 였는데 어, 어떻게 어 보면은 이게 빠른게 아니었죠 이제 일반적으로 빨리 시작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음 어떤 리소스도 없었고 물어볼 것은 많았 많았겠지만 제 주변에 어떤 뭔가 그런 질문을 해소할 것을 없었어요 그죠? 근데 그게 불과 불가... 그 불구가 아니죠. 그게 벌써 이제 5년이 넘었는데, 아직까지도 사실,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, 정보보안 전문가 되고 싶어요. 뭐 정보보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, 되, 해야 되죠?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요. 어, 거기에 대해서 뭔가, 누구 하나, 어,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물론 이제, 음, 어, 좀 리스크가 있겠죠. 이제 정보보안은 이거고, 너네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걸 딱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, 그렇지만 적어도 정말 저는 그 정답은 없더라도, 음, 대충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니까, 어,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 어떤 가이드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고, 어, 이 강의에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왔던 것들,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,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풀어봤고, 음, 여기에서 뭔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있을 거고, 어, 그러한 부분들은, 음, 글쎄요, 제 개인 메일로 그런 질문을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강의가 무료로 공개가 될 거고, 많이 어떤 제제 의도로 이 강의가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이 이걸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제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메일로를 제 개인 메일을 적어놓긴 했잖아요. 근데 되도록이면은 <웃음> 어 개인 메일로 어떤 개인 진로 상담은 메일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어, 그렇게 보내준다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멘토링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음. 여러분들이 설령 어, 저는 이런 이런 상황인데 어,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메일을 보내했을 때 제가 답장을 안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. 그래서 어, 기회가 닿는다면 오프라인으로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,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이드되면 좋은 것들 좋을지 제가 한번 좀 시간을 어,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메일을 적어놓은 이유는요. 그 업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그 실력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그분들이 제 강의를 혹시라도 보실 일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,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더라,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, 부분들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건의 사항을 제가 뭐 100% 수용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해서 어, 또 추가 과정으로 음, 많이 하는 질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, 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. 를 그래서 어, 개인 상담은 음, 제가 답변이 없더라도 네,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이제 그